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수면관광연구소 울미남 청풍소장입니다 여행가고 싶은 계절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좋겠다 <웃음> 우리도 가요 빨리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네. 지금 산은 막새순이 올라오면서 얼마나 생기가 그냥 충만한 계절이잖아요 음. 우리가 간단한 소풍이 아니고 여행이라고 하면 숙박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잠을 자야죠. 음, 잘 자고 잘 먹어야 그렇죠. 그 여행 좋은 여행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행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 많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 코골이 때문에 결국은 네. 함께 여행하는 거를 네. 꺼려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영수에 방문하신. 많은 분들 중에 제가 해외여행이 잡혀있어요. 음. 그 전에 꼭 빨리 해서 갈수 있게 해주세요. 한분 은참 받아요. 그동안 이게 많이 쌓이신 음. 거예요. 여행만 가면 하도 구박을 받으셔가지고. 아, 그래서 그 받아가지고 음. 내일모레 여행 간다고 이제 음. 그 여행을 엄청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음. 그동안에는 엄청 구박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아 이거 있으면 저 괜찮겠죠? 에이, 진짜 괜찮겠죠? 에이, 에이, 하면서 이제 에이,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시는 그런 에이,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에이,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에이, 그냥 여행, 에이, 아 누군가 한방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죠. 근데 제 친구들이 코를 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그냥 그런다고 하는데 네. 여자동창들하고 가도 굉장히 코를 많이 걸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이 이제 창피하다고 많이 생각해요. 남자는 엠마 남자는 그냥 걸지 마. 그런 정도인데 여자들은 코 거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음. 사실은 창피할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뭐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그렇죠. 걸 그렇게 생겼는데 음. 어떻게 해요. 음. 옛날에 그니까 뚱뚱하면 코군다 음. 라는것 때문에 음.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은 음. 뚱뚱한 사람은 한 20-30%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아, 보통 또는 날씬. 음. 가끔은, 오, 씨, 너무 말랐다. 너무, 네. 네. 너무 예쁜 또. 어. <웃음> 어,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음. 이거는 뚱뚱하고 그런 문제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거는 호흡의 문제다. 음. 숨 쉬는 게 장애를 받는 상황, 음. 호흡 곤란 상황이지. 음. 그래서 사람들한테 같이 잔소리 하면 때 내가 혹시라도 호흡을 곤다는 것은 호흡 곤란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게 있으면 알려줘 또는 녹음을 해서 나를 들려줘라고 음. 하면서 음. 해야 되고 음. 창피하니까 난잠안잘 거야 집지않았으면 <웃음> <하지> <웃음> 좋겠다는 거고요. 그 젊은 여성들이 그 많이 오잖아요. 우리 연구소에도. 네. 네, 근데 젊은 여성들의 그런 코골이의 뭐 원인은 늘사당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면 구조의 얼굴이 작아 작아서 네 그런 것도 어? 있지만 혹시 음주와 흡연 이런 것도 코골이 원인이 될수 있을까요? 어 술을 마시면 당연히 코를 더 고는 건 맞고요. 음, 어. 흡연은 어떻게 돼요? 흡연은 산소를 많이 그 개들이 까먹잖아요. 자는 동안에 단면 안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음주 흡연이 혹시 뭐 코골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거는 별격인네요 음.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이 구강 점막에 음. 어떤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지 음. 흡연과 코골이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는 음. 담배를 너무 악의적인 음. 네. 본인이 담배 피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담배... 아니 담배를 많이 피면 산소가 부족하고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다가 보면 뭐또 그렇게 되잖아요 아 근데요 예. 제가 해봤거든요 그거를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갖고 담배를 펴봤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카카카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녀 산소포화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보세요 이거 카심이다 카카카 <웃음> 말도 안 되는 그 아,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꾸미나께서 아, 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네. 여성들의 꼬골이는 하여튼 여성들의 꼬골이가 음.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해 야 하는데 음. 사실은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끌어서 창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여성들은 근데 위로를 하죠. 그래도 에코와서? 숨을 쉬면서 코를 고니까 다행이다. 음. 소리를 들어보면 음. 이렇게 막 소리는 나지만 음. 남자 못 자는 어, 엄청 던데요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음. 당신이 음. 폐활량도 좋고 음. 숨을 시원시원하게 쉬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지 음. 숨도 못 쉬고 뭐 어? 음.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특히 음. 여성들이 음. 그래서. 그냥 창피한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음. 거니까, 음. 이거는 아주 기도가 조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기도만 조금 열어주면 그런 문제는 없어진다. 음. 걱정하지 마라. 음. 네. 아니면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하니까. 음,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건 기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부분이다. 기도가 음. 태생적으로 좁은 사람도 있고, 음. 어떤 구조에의서 좁은 사람도 있고, 자다가 대부분은 혀가 넘어간다고 잖아요 음. 이런 혀가 넘어가는 소리. 음. 그래서 또 요즘에 보면 교정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정을 하면서 이뻐진다고 얼굴 줄인다고 이빨을 쏙쏙 빼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아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혀가 못 견디고 자꾸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 사례들이 많다. 음. 그런데, 소리라도 크면, 알기라도 음. 하는데, 음. 소리도 안 내고, 그러고는, 아, 머리가 아파요. 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어요. 음. 그런 여성,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음. 다 이리 오라고 해. <웃음> 다 오세요. <웃음> 네, 아, 이제 다 오시게 될 겁니다. 네. 네, 네. 정말, 애써서 돈 들여서 이렇게 줄여놨으면, 낮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시커 음, 받고 아,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잘 때는 <웃음> 원래대로 이렇게 좀 늘려서 네. 기도를 좀 열어주고 자면 네, 네. 어, 어,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타입해서 사는 거죠 뭐,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이상 코고리와 음. 여행에 대한 그리고 음. 여성의 코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음.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